임다이 시대에는 반면으로 입으로 사람을 살린다면 이 사람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또라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찢어뜯는다 그러지 사람 마음을 그런 거 개의치도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신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병문을갔으면 좋겠어 제 값은 반드시 치를 거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저것 멈췄으면 좋겠어 똥구더이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 둘다 다쳐 양아치처럼 인이 백인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갈거란 말이야 진짜 알고리즘을 통해서라도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신당의 워라 오라애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이템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온거는 그 김다혜씨 그 박수홍 그 와이프분이 지금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유튜버한테 김다혜 씨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응.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안 좋다 라는 응.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고 이분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은 안 할지 왜이 한숨이 나냐 이거 삐처리 돼? 네 화가나 열받아 김 용호예요 이름도 적기 싫다 내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사주가 귀구멍이 안 들어와 내가 머리 안신다는 거는 음. 머리보다 지금 화기, 우기가 더 올라오고 플레기가 싫은 거야. 그냥 음... 짜증나. 김달 씨 말이 사실인지 음. 아니면 김용호 씨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냥 그게 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결론이 좀 어떻게 좀 날지 그냥 이 남자가 또라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불구에 보면 업이 있어요, 우리가. 살생업도 네. 어. 있고, 이 사람은 구업을 많이 짓는 사람. 김다희 씨는 반면으로 입으로 사람을 살린다면, 음. 이 사람은 입으로 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사람. 음. 김다희 씨가 주장하는 거는 몇 프로나 좀 사실까요? 80 때, 남자를 봤을 때이 사람은 원래 인생 결이 이런 사람이다.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이 소리가 나오고 죄값은 반드시 치를 거다 생각하는데 음. 이 사람은 내가 신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 병원을 갔으면 좋겠어. 아그 정도? 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 이 사람 보면 되게 초년에도 순탄하지 않아. 았 자기 인생이. 음. 그래서 그게 잘못 들여진 발담금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와. 재미 들렸나 봐. 미쳤어. 어. 김다 씨가 그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뭐 그런데 현 상황은 그게 맞는 상황인가요?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고 싶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싸우는 거잖아 네. 근데 정말로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죄를 안 지었다면 인과응보에처럼 그렇게 결과가 돌아올 거야 나는 이것저것 멈췄으면 좋겠어 누가요? 김다혜씨 서로 피해를 보나요 이거는? 왜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은 80은 진실이야 근데 이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 싸움에 바보처럼 같이 들어가려 그래 응. 뭐이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응. 형제간의 법적 문제도 있고 응. 서로 지지를 해주고 올려 세워야 되는데 응. 서로 계속 망치질을 당하다 보면은 진짜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은안 좋은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요 멈췄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둘다다쳐 음. 김영호란 사람을 걸고 넘어져도 양아치처럼 인이 백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찢어뜯는다 그러지, 사람 마음을. 그런 거 개의치도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라도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다희씨 본인이 지금 좋은 신혼 시절을 그 쓸데없는 데에 기여를 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성씨도 되게 힘들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고자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본인도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죽고 싶다는 음.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음. 그걸 보면 남편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김여우 씨가 사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예 그게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소소하게만 해 시작을 해서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네. 불처럼 불처럼 커진 것 같아 그건 내 거다 이제 음. 내가 할 행이고 행동이다 하면서 양아치짓을 계속 하는 거야 암을 밟으면서 자기가 일어서는 그런 나쁜 김달 씨는 그러면 박성호 씨랑은 계속 잘 지내는 거겠죠. 음, 잘 지내는데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런 거 있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이거는 비료를 퍼부어도 너무 똥이야. 정말로. 그러니까는 마침표도 중요하겠지만 심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가지고 너무 거기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같이 만나서 좋은 것만 해도 모질랄 시간에 그렇게 같이 대응하면 이게 똥구더기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 두 분이서 조금 같이 이렇게 은옥북론을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